아주 이명인명창 이거 슴슴하면서 독특하고 아주 재미난 소리예요. 슴슴한 듯한데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거, 남도적인 거이렇 꺾어 넘기고 여기저기 쑤셔서 꼬불리고 멋내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단순한 듯해도 음은 이게 더 많아요. 이게 결코 그것들에 비해서 비음악적이지 않아요. 훨씬 훨씬 멋있는 고졸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를 열어보면 반짝 열어놓고 귀 씻어버리세요. 남도소리에 아주 깊이 빠져서 오염되어 있는 귀를 활짝 열어서 다양하게 받아들이세요. 음악이 이거밖에 이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악은 정말 많고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떡칠하지 마세요. 개칠하지 마시고요. 환경도 백. 사는 시작 강경도백주 사는 도만강을 구경하고 도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백금강 사는 시작 선율은 어, 얼추 됐어요. 장단은 여러분들 안맞았어요. 다 안맞고 여기 한번 맞았어요. 세주가물 구경 오고시다. 세시다세 너무 길어. 다시 새류따요 사지 마세요. n 류가 o u g 어 n g you gong, you gong, you gong, y o 전원 다 맞았어요.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 보고 시다 경기도 삼각산 삼각지 말고 삼각산은시다. 경기도 삼각산은, 삼각, 삼각, 삼각, 삼각, 삼각산은, 삼각, 삼각산은, 삼각산은, 삼각산은 다시시다.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 보고 임진강 왕십리기 청원용이요 왕십이청용이요 좋아요 태산대아이 전부금성이라 태산대아이 태산대학이 전부금성이라 태산 태산... 태산 태산... 전부금성 충남산은 철저간 산이요. 충남산은 시작. 충남산 철저간 산이요 산이요 산이요. 충남산은 철저간 산이요. 산은 산이요자 잘했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음이 안 나오지만 그그안 그 나오지만 그 끝이랑 다 맞아 선을 맞췄어요. 잘하신 거예요. 자한 번만 더 하고. 저기 뭐냐, 저 제비 노장기로 올라갑시다. 함경도 백두산은 시작! 함경도 백두산은 만강을 구경하고 해! 하십니다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 자 다시 강원도 금강산은 시작. 경어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세주강을 구경하고, 새주강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경기도, 삼각,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보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보고 구경하고 해서 그 촌스러운 놈 내지 말라고 그랬죠? <웃음>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보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여기서 임 이런 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장단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는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마지막에만 나와죠. 하고 그건 장단을 넘겨서 나온 거예요. 밑으로 어,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 그, 자, 그 장단에는. 시작! 경기도 삼각산 임진강을 구경하고 여기서 나와! 보고 왕십리기 청호종이오 시작! 왕십리 청호이요 태산대학이 전부 금성이라 태산! 대. 종남산은 철저한 산이요. 남산은 자다 내리라는 데는 안 내리네 정작. 정작 여기를 떨면서 내려줘야 돼요. 종남산은 철저한 산이요. 종남산은 산. 종남산은 가길 박박이 아니에요 시작. 종남산은 철저한 산이. 산이요 산이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결같습니까? 한결같고 고집세고 산이요 시당 산이요 산. 중남산은 철저건 산이요 시당 충남산은 철연산이요 아간가항은 산이요. 말년 헤이. 됐습니다. 이제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제비 노정기 들어가십시다.